나왜 죄케빈으로 나와? 죄 지었어? <웃음> 무슨 죄를 지으신 거예요? 지금? <웃음> 아, 진짜 웃 <웃음> 아, 죄케빈이야 뭐죄졌어 왜... 뭐야? <웃음> 이것도 해서. 녹화할 거야? 아니면 그냥 노는 거야? 그냥 가볍게 하시죠? 어차피 아, 나는 그래? 오프닝 잘 없이 해가지고 원래 음. <웃음> 아. 이렇게 놀다가도 어? 이거 방송각 하나 나왔는데? 싶은데 그냥 올려요 우리는 음, 음 그런 그렇구만 그런 의미에서 영상 보시기 전에 <웃음> 좋아요 댓글 <될까>? 다른 <웃음> 영상 보이 <보니까 웃음> 구독 좀 극한 한번 도전해 볼까? 체크포인트 활성화 하고. 극한은 좀. 극한은 한 200m도 못갈 텐데. 아 <웃음> 해보자. 궁금하긴 하다 나도. 그러니까 어, 한번, 한번 찍먹 찍먹으로. 극한 찍먹. 왠지 대참사가 날것 같다. 지형 지물부터가 아. 조졌는데 요 위로 가야되네 아 가야 되네. 그러네 아돌 아, 켤때가 그래. 너무 없어 지금 아 그러네 이거 지형 지물부터가 그냥 어렵네 아니 길부터가 미쳤는데요 야 이거 나무 그래서... 내가 캐긴 캘게 위로 캐야돼? 어어 위로 캐야돼 위로, 네. 아. 위로 올라가야될거같아 여기 검... 돌어 앞에 동물들 죽여! 동물 죽여 동물 죽여 알아서, 아니 이거 그래. 진짜 날리지 만아주구냥 근데 시에나 길 팔때 항상 두줄로 파야돼 안그러면 사람이 못지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. 나 여기 막혔어. 여기 돌기 막혔어. 돌돌 돌, 돌. 여기 돌기 막혔어. 돌돌돌돌돌돌 돌, 돌, 돌, 아 가서 파줘. 어, 너무 어려운데? 와 정신 한 개도 없어. 여기 설루가 없어. 오 어, 그러네. 여기 블럭기를 나무 나무, 블럭. 나무 길을 깔아 가지고. 어 어. 나무 길을 위에. 어떻게 깔아? 최선을 다해.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. <웃음> 아 밑에 길도 열어놓을 거 아 요런 느낌 어렵다,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건 진짜 음. 와, 그, 길을 빨리 봐야 돼길보 아, 사람이 하나가 무조건 쪼르륵 해야 되고 이거 근데 파악 됐어 이거 도끼랑 저 곡괭에 있는 사람이 네. 무조건 그냥 길다 뚫어놓으면 돼 <웃음> 그냥 야, 다 부수면 돼어 그냥 다 부술 생각으로 그냥 아까보다 훨씬 여유롭죠? 너무 잘하죠? 야, 주변 일대 있는 거다 치워버려 오케이 다 부서 다 부서 캐빈님 제가 동물 두 마리 죽여놨거든요 나머지 둘좀잡아주시겠요 우리 조졌다 왜왜왜왜왜왜 왜, 왜, 조졌다. 왜, 왜, 왜, 왜. 밑에 길 있어 밑에 아오오 아, 아, 다이스다이스다이스 오, 어, 밑에 나이스, 나이스. 파놨지 파놨지? 어, 어, 어, 어, 네, 오오오오오 파놨지? 파놨지? 아, 파놨지? 아 너무 훌륭하고? 아까랑은 다르지? 저희가 밑에를 다 키를 내놨습니다 박사님 음, 박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 해치웠나? 해욱? 아, 말을... 우리 끝까지 조심할까요? <웃음> <웃음> 저기, 여러분, 스테이지 가기 전에 저거 볼트 먹어야 돼요. 오른쪽 아래, 노란색 반짝반짝 빈당는거 보이죠? 아, 오케이. 제가 갔다 올게요. 어 순조로와. 그리고 뒷쪽 자원 남은 거 앞쪽에 갖다 놓죠? 네. 와... 너희들 일 잘하는구나. 박사님이 못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? <웃음> 인중에다가 그냥 명치를 팍, 그냥, 아니 어? 명치를... 공중의 명시를요? 그건 좀 별로. 어떻게 병론이... 된 신체 구조입니까? 더워서 그런가 물이 빨리 빨리 되네? 아그럼 사막이라서 그런가 보다. 시에나 거기 암벽 그러니. 끝났으면 나 나무 캘게 가서. 네 올라가서 캐주셔야 될 거야. n i c 좋아요. 푼업 그게... 좋아요. 분업 좋아요. 푼업 좋아요. 어 지금 큰일 났거든. 이거 길 빨리 뚫어줘야 돼요. 아래쪽. 빨리 뚫어야 돼요. 아래쪽 어. 얼른 뚫어야겠다. 일단 사람 길부터 먼저 뚫고. 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. 할만해 할만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. 일단 가 일단 가가가가가 가게야 가, 가, 가. 거기야. 가가 예. <웃음> 들어가나 물물 물, 물, 물 밑으로 가물 어디다 놨어? 양동이? 양동이 거기, 위에 여기 있는데? n 내 young, young, young, y o u n 가 young, young, young, young, young, young, young, young, 가 o u 으로 가나 u n g young, young, 아 o u n g young, y o u 분명히 뭐... 내가 물을 하고 있는줄 알았거든. 근데 검정색 머리가 하고 있었어. 내가 했어. 그러니까 아봉 때리고 있었다니까 여기까지. <웃음> <연빛이? 웃음> 내가 가고 있어. 내가 가고 있어. 어야 여기. 어야 어, 야, 어, 여기. 야. 여기 막혀. 효 그럼 이거를 어디에다가 넣냐면 이 사이에다가 넣어야 돼요. 어 좋아. 어떻게 하고? 그러네 그러면... 만드는 거랑 이제 쌓이는 거. 랑 여기도 거랑... 많이 들어가고. 오, 여기도. 오, 어, 굿, 굿 굿. 사다리 만 바람이... 좋아 좋아. 굿굿 굿, 굿. 하지만 사다리는 아니지. 나 지금 40초 버텨봅시다.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으니까. 누나 지금 설로 생산하지 마요. 어... 절로 치우면 안 돼요? 아절 치우면 바로 제작해 버리는구나. A few moments later. 오케이 성공. 오케이 됐어 이제 너. 됐어 됐어 됐어. <웃음> 야 진짜 악착 같다. <웃음> 저 어떻게든 다 할라고. 이거 봐 사다리 제작 속도 미쳤다니까. 눈피어 <웃음> 받아가지고. 야 사다리 몇개 싸는 거야? <웃음> 사, 사다리라니요? 아야 어, 그래 철도. 야나올 맞잖아. <웃음> 야, <나 왜? 웃음> 아 근데 나 계속 사다리라고 해난안 고칠 거야 이제 <웃음> 근데... 아 나왔다 딱 나왔다 어, 아 저게 유령열차야? 우와 어 이제 유령열차를 이렇게 두면은 여기 이제 관통되는데 이게 음. 부스트를 받잖아 음. 그럼 이 성능이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 양쪽에 있는 것도 관통돼요 아 그래? 오, 오아 좋다 아, 총세칸이 비어있어서 훨씬 기웃. 유용해져 기웃, 기웃. 굿, 굿, 굿. 여기 일단 기차길부터 할수 있게 암벽 뚫어놓을게. 아우 눈, 아우 눈, 아눈 나, 예눈 나, 눈나나 죽어. <웃음> 내가 봤을 땐 근데 캐는 것도 캐는 건데 캐는 거 은근 단순하거든. 이거 연비 플레임이 뒤에서 그냥 고생 미친 듯이 캐리하고 있어. 그렇지. 볼트 먹었어요. 나이스. 깼다.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안끝난다니까형 <웃음> 진짜 이거 이 다음 어. 스테이지 넘어가면 그 소리 안 나와 아 진짜? 그 우리가 진짜 잘한다는 건 인정하는데 어.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건 잘한다로 커버가 되는 수준이 아야아 진짜? 뭔가 만나보고 싶긴 하다 어떤 맵인지 어. 아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 약간 그래요? 연비는 극한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희열 같은 걸 느끼는 아이라서 형변태같아음 <웃음> 음, 일변태야 별때라니 맞잖아 일변태 어 잠깐만 아, 바쁘다, 아, 바쁘다 그거 하자 이거 바쁘다 바쁘다 초반에 나무 바쁘다 이매와 나무 열일 해야겠다 나무 다 치우자 나무 지금 미쳤거든 지리 철이 너무 없다 진짜 철이 없었죠 에티오피아에 혼자 가서 커피를 배웠다는 게 <웃음> 어? 예쁘다 <웃음> 뭐야 왜 그렇게 까아왜 그렇게 까아 뭐야 설로 어? 설로 뭐야 뭐야 야 이거 뭐왜왜왜왜왜 어디야 왜? 아왜 아, 그랬어 <웃음> 야 저거 꺾이면 어떻게 이미 야,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, 괜찮아 잠깐만, 돌케, 괜찮아 돌케 돌케 중, 그냥 돌케 돼. 돌케 돌케 됐어 됐어 오케 오와뭐 어떻게 와 순식간에 게임 오버 될뻔했데와 어떻게 된 거야? 온디가 설치된 거 같아요. 젤씨가 그냥 이제 선로를놀려고 했는데 아, 그랬구나. 선로가 아, 아, 이어져 버린 나갔어. 거야. 음, 음, 붙었구나. 어, 오케이. 너무 좁아. 아 이제 업그레이드 갈까? 오케이, 오케이. 길 보여 줍다 뭐야? 어, 이게 뭔데 이게 근데? 이게 뭐냐면 음. 정거장 위치를 보여 줘. 어, 좋아. 어, 그러니까 하자. 정거장이 어디 있는지 방향을 가리켜. 나침반이야.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불맵은 이제 나무로 다리를 못 놔요. 철로 놔야 돼요. 아 그리고 물.. 아우야! 물 뜨는 것도 주변에 물이 없어서 화산구 있거든요? 증기 네. 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 떠야 돼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호박이다 아, 나무예요? 아 오케이. 오막 흔들린다. 오와와아야 이거구만 우와 미쳤다.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저기 증기 올라오는 데가 이제 물 키는 데다 여기가 또한 칸이네. 야 밑에도 또 해놔야겠다 그러면. 어, 그렇지 다리를 놓으면 내가 역으로 나무를 또 뚫을게. 야 좀만 버텨 얘들아. 길이어줄게. 길이 아, 뭐잘 버티고 있습니다. 어 길이어줄게 길이 길이어줄게 좀만 버텨. 아,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. 난 걱정 따위 하지 않아. 형이 다 해줄 거라고 믿어. <웃음> 도졌어졌어 왜? 빨리빨리 킬! 빨리 <웃음> 어 이어졌구나 어 이어졌어 어. 이어졌어 이어졌어, <웃음> 이어졌어. <웃음> 어 대단해 <됐다>, 다야 <됐다. 웃음> <웃음> 2초 전에 믿는다며 2초 전에 <웃음> 보여줬던 <웃음> 믿음은 온데간데 없었어 얕은 믿음 <웃음> 어? 잘 봤습니다 야 윗길은 재밌는. 뚫을 필요 없는 거야? 뚫는 게 나을라나? 여기가 모르겠어요. 한 칸이거든 내가 봤을 때 지금? 아 그럼 윗길은 아예 못 가잖아 지금 내가 윗길 뚫 오우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우와 으아! 야 이건 뭐야 아 이거 선 넘었지 야 이건 나유 방향이 네. 반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돼 그냥 보이는 대로 어, 조절하면 어, 돼아또 어, 돌아가 어 돌아왔다 아 어, 어, 그래 돌아서 돌아다 그래 이거 길면 안 되지 그래 이거 길면은 <웃음> 에바지 나그 와중에 어떻게든 침착하게 해보겠다고 할수 있어 할수 <웃음> 있어 나 혼자서 아니 왜 그렇게 투지를 불태우는 건데? 아 위에 어 뚫었네 위에, 위에 뚫었어 여러분 어? 그 유령 서"? 가까이 가면 빙의 되면 컨트롤 좌우로 바뀌어요 아, 아 그래요? 그래. 빙의 시켜야겠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빙의하고 컨트롤 반대로 해 그냥 오케이 오케이 미쳤다 죽여 죽여 걔죽여 근데, 근데 이거 나무 진짜 큰일났거든? 나무 내가 해줄나무 내가 해줄게 나무 좀 캐줘야 돼요 나 제발 제발 오케 오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깼다 <웃음> 나이스 이걸 깨네 어 여기 나무 아 여기 나무 여기 아 나무, 나무! 나무 나무가 길 막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정도는 뭐 이제 아 여러분 근데 이맵 처음이지 않아요 처음 맞아 네, 처음이에요 어 되게 잘한다 <웃음> 업그레이드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속도 아직 아 괜찮은 것아 아, 참고로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데 <웃음> 진짜 어디까지 가 <웃음> 어, 이거 지금 속도 바꾸면 오히려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음. 지금 아직 불맵을 해야된다는 뜻이지 잠깐만! 스토어! 페레칭 음? 한 번씩 해! <웃음> 아니 얼마나 오케이. 잘하고 싶은거야! 얼마나 야! 멀리 가고 싶은거야! 언레일드 <웃음> 월드 챔피언십 나갑니다 여러분 <웃음> 아니 진짜 뭐 1km 가고 싶은거야? <웃음> 아래로 너... 갈지 위로 갈지 정해야돼! 이거 일단은 저기 용암에다가 다리깔 생각하고 저돌다 뿌게버려 앞에 최대한 돌아서 놀게요 이제 그냥 그 다음에 좋다 거기 이어놓고 내가 이정도 했으면은 나무 위에거 뚫고 그치? 그럼 저 밑에 좀 부숴놓고 건너편 어 밑에 그래서 이제 가운데서 만나자 아 근데 여기가 돌이야 시에나 일로 와야돼 너가 열차에 막히기 전에 일로 올라갈게요 그냥 아 그래 뚫어서 올라와라 어 좋다 좋다 케빈님이 건너와서 여기 앞에 나무 좀 먼저 캐주세요 이거 내가 캐버리고 아 uh -huh. 그다음에 앞에 나무 캐고 있고. 아하. Uh -huh. <웃음> 그리고 어, 저기 아 켰다, 밑에 돌길 이어줘. 하나가 비었어. 오케이. 그렇게 또열펴 놓고 밑에 나무 이제 켜놓고. 저 돌길로 다녀요. 나이스! 나이스. 이러면은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그냥 우주 가도 되겠는데? 어, 우주 가도 되겠는데. 어, 이제 우주 가자. 와! 아, 야 망했다. 와, 대박. 아 이거 저기 우리 물탱크랑 지차대가리쪽에 산소인가봐요 그럼 산소 없으면 못가는거야? 나가면 줄어들어 산소가 야 일단 돌부터 캐 날라다니네? 돌다리! 돌다리! 돌다리! 야 날라다녀! 아 다리를 놔야돼 미친 야개 헷갈리는데 이거 어떡하냐 공중에 떠다니기는 하는구나 정말 어, 다행이네어 어어 저건 또 야야 저거 메테온가봐 저 어디 떨어져? 운석이다 운석 야 저거, 저거 어야 어, 열차 쪽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거 어디까지? 우리만 안 잡으면 어? 되지 않아? 다 부서졌어! 설로부터 어 미치... 설로아 미... 아 잠깐만 아자전 시계 넣네 이게 뭐야? 와 이건 너무하네 와, 길이 끊어져 버리는구나 이야 뭐 이러냐 근데 이거 바로 앞에서 끊어졌어 그냥 이건 억까지아 억가나 진짜 에이. 마지막 체크 포인트 자동 저장 응. 어? 어아 되긴 되네? 되는 거야 이러면? 20분 전 데이터인데? 일단 해 보자. 근데 50분대가 아예 없어. 지금 다 30m야, 이거. 아, 아 37m. 아 와! 처음 우주 가 봤는데 진짜 초반네. 아니, 근데 극한이니까. 맨테... 아, 근데, 아니, 근데 처음 치고 진짜 너무 잘했어. 좋았다리.